이 drive i 가시작 the l i 이 e I didn't want 장 o do t h 이는데저 o 자신 want to do that. I don't want to do that. I don't want to do that. I don't want to do that. I don't 모든 게 아니라 면도 t 다비 t 하루에 한 140통에서 한 160, 통6통이 많이 했죠. 대략 오늘도 100명 정도입니다. 예, 의원님 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입니다. 네. 네. 뭐 많이 좋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거잘하겠고요 하여튼 열심히 저도 하고 있습니다. 예. 네,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. 저안녕나와야지 아, <웃음> 네. 그러가 가장 충전한 곳이에요. 다음 성이야 우리를 이만면 다시 받아. 어? 우리는 3단계 를 이렇게 올렸잖아. 10명으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보좌관 분들 다 받아야 돼. 이제. 내가 보기에는 거기 국회도 굉장히 위험한 곳이야. 위험해요? 진짜 위험. 사람들 많이 들려버리고. 왜험들 받지 마라. 하하하하하하하 <웃음> 와 이게 진짜. 지 김현진. 안녕하세요. <목소리> <목소리> 안녕하니까 진짜 관중이 많이 줄었네요. 우리 생각하십니까. 3단계 격상했어요, 자체적으로. <웃음> <웃음> 자, 나머지 분들은 쫓겨나가지고 바뀌었어. <웃음> 그 의원님을 긴급 모신 것은 기자회견을 하셨더라고. 네, 맞습니다. 설명좀해주세요 그러니까 지, 어, 시민 한 분이 그러니까 우연히 어떤 커뮤니티에 광화문 집회에 가는 차량 어, 인솔 책임자 이름들하고 그분들의 연락처 그 다음에 만나는 장소 출발하는 시간 그리고 심지어는 계좌번호까지 어. 적혀져 있는 자료를 발견하신 거예요 혹시나서 일단은 다운을 받아놨대요 어. 그러고 나서 한두시간인가 지나서 다시 그 커뮤니티에 들어가니까 삭제가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문제가 될줄 모르고 네. 작성한 건가 본데 네. 그거를 우연히 발견하고 재빨리 받아놨는데 또삭제했더라 예. 네. 그러니까 어, 어 이거 좀더 이상한 거잖아요 어.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 어제 밤에 연락을 어. 주셨고 잘했다 네. 그래서 밤에 이제 저희가 대조를 해봤더니 어, 상당 부분 일치가 않은데 또 그거 말고도 더 많은 정보가 담겨 있는 거예요.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은 훨씬 정보가, 정보가 담겨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어, 오늘 아침에 바로 이제 질본에다가 그걸 보내고 실무자하고 다 통화를 하고 특히 뉴스 공장에서 그 버스 타고 올라왔다는 분이 인터뷰하시고 그런데 잘 확인이 안 된다, 이런 인터뷰를. 그러니까요, 나와서. 지자체장들이 완전 미칠라고 그러더라고. 네. 버스를 탔다는 사실 자체를 숨기고. 네. 모집한 사람들, 그, 탑승객들의 정보를 안 준다는 거 아니야, 맞습니다. 지금. 요 네. 어. 그래서, 일본... 일본이 이제 오늘 오후에 그 자료를 각지자체다 보내서. 어, 큰일 하셨어요. 그 지자체에서. <웃음> 네. 그 조사를, 어, 하고 있답니다. 특히 제가 이제 확보한 자료에는 계좌번호가 있으니까 그 계좌번호에 계좌로 들어가면 누가 입금을 했는지 나오잖아요. 아이고, 탑승자가, 아주 좋아. 에, 탑승자가 쫙 나온단 말이에요. <웃음> 강원문의 그날에 그 시간대에 그 기지국에 뜨는 전화물을다알수 있어요. 그걸로 찾는 거거든요. 근데 동지 사항이 휴대폰을 끄라고 하잖아. 방법이 없거든. 경북에서 올라왔는데 휴대폰 꺼 버렸어. 방법이 없단 말이야. 그런 케이스가 한두 개 아닐 수가 있는 건데. 네. 돈을 네. 냈을 테니까. 탑승을 하려면 당연히 돈을 이제 아. 뭐 내야 되거든요. 진짜 박수는 그 의원님이 네. 아니라 의원님한테 제보한 사람이 받아야 는 네.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 <웃음> 근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박주민 의원을 떠올렸으니까 박주민 네. 의원님도 잘한 거죠 <웃음> 네. 만약에 제보를 받은 저희가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면 대수롭지 않게 여겨야 <웃음> 만약에 사실은 이제 저희가 그 정보를 받고 나서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고민했던 건 사실이에요 보에 했었는데, 그 회의를 하기 직전에 또 뉴스 공장에서 버스 탑승에아셨던그 관련된 분이나 그러니까요. 인터뷰하는 걸 듣고, 이 정보를 확실히 좀 제공을 해야 되겠다는 이제 판단을 했는데, 아, <웃음> <웃음> 네. 그 뉴스 공장도 잘했네. 아침에 방송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. 왜 이걸 뉴스 공장만 하고 있을까. 그거 해야 되는 거잖아, 지금. 네, 맞습니다. 전국에 퍼져나가고 있는 거거든요, 지금. 큰일 나, 지금. 오늘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질본으로 넘긴 뒤에도 여러 지자체에서 전화가 오고 그 자료를 좀 달라 다급하거든요 네, 다급하니까 예기치 않게 큰일 나셨네 진짜 <웃음> 아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 얘기치 않게 칭찬받는 듯한 느낌 <웃음> 네. 아니, 아니 이거 당대표 현거운동 안 하고 <웃음> 아니 어차피 그, 사람 모을 수도 없지 아 <웃음> <웃음> 한마디만 하고 가주세요 네. 통합당에서는 자기들은 관련 없다고 계속하고 있잖아요 네. 그 당시에 참석했던 사람들 중에 과연 미래통합당 관련자가 호수의 사람만 가가지고 잠깐 있다 온 걸까 더위한테 제보 들어오는 게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전면적으로 조사가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권력 교책이잖아 그러니까 지도부가 사실상 거의 공백이에요 강력한 입장이 계속 나와야 되는데 오늘 명단 공개했고 제보 들어오는 걸좀 정리해서 입장을 한번더 낼까 뭐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예. 음. 요거 칭찬하려고 잠깐 모셨어요 아니 지난번에 저를 불러다 놓고 너무 기를 죽이셨다고 생각하셨나봐 <웃음> <웃음> 예. 자 의원님 돌아가주세요 예, 알겠습니다 <웃음>